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러 왔죠? 아 저희가요. 네. 그 뭐냐. 음..뭐지? 저기 있는 연 있잖아요. 네. 저거..저거 난리로 왔어요. 그렇군요. 갑시다. 네. 아! 자 이렇게 있네요. 이게 제겁니다 배경 여기 축하죠예 여기가... 야호 <웃음> 안돼 아퍼 어, 나도, 나도 여기 이러고 있어 나 반피 깎게오 안돼 안돼 안돼 아퍼 안돼 내가 요다 문실 수위 어 예. <웃음> 수위 어, 아 아이고 벌로를 심으셨어 여, 아이고 어딨어 야, 어디 어딨어요 응? 어디냐? 야, 저기, 다 저기, 저기, 얘잡 저기, 아얘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돼! 안 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기 어찌 <웃음> 왜? 왜? 왜? 왜? 왜? 왜? 이상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야 이거 사진로 찢으면 깨져 얘가 <웃음> 봐봐 <웃음> 이렇게 요리가 있어 이... 있다 음. 아이고, 일단은 이거 일단은 이거좀고정하자고정해놓고여 사진 이렇게 이렇게 해놔 얘를 연하는데? 잠깐만 밑으로 연결해야 돼 얘를 중요하게 하는 그리고 공선 하나에 잡아서 응. 저러면 깨지는 구나 그런가봐여기 요렇게 해두고 아, 여, 야, 야연 날리는 거 같냐? 자진머리상가 치고 있군요 땅땅땅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갔다 저기 여기. 오지 왔어 <웃음> 에이, 야 추억의 이고 이거 음. 언제 쩡이야 예 이거 못 날라 맞아 이거 저는 다시 열어봐봐 나 이거 살릴 수 있어 알 그대로면 살릴 수 있어 음, 이거 우리 순서 달아가지고 나왔네? 풍선 달아 봐봐 어 없다야 쥐려야되라 <웃음> 응 이거 이녀석 야 들어가 보자 야 근데 들어가면 누가 문 닫냐 얘가 다 될게 닫아줘 어케 응. 닫냐? 뭐 으아 제주? 야, 김 김! 열어드릴게요가라 오. 아. 그. 어? 나왔다! <웃음> 아, 마술. 야, 여기 들어간 상태로 니가 움직이면 여기 나와지네. 신기한데? 아. 아이고? 시체로 나오는 대로? 시체가 나온 야, 나온다. 이거 무덤이다. 여기 안에 그거 좀 넣자. 넣는 거. 아, 오케이. 야, 잠깐만. 내가 꺼낼게. 이걸 날리는 건 어떨까? 오? 어? 야. 야너 아주 기발한 생각한다 이걸 달리자 사람을 넣고 달리는 거임야 이거 투명하게 할까? 아니 그냥 해어 필요 없으니까 어이야 그냥 투명하면 큰애 나왔네? 기다려 다시 수만할게 고정해봐 잠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럴게. 음. 응. 살살 살살. 아 됐어. 네 이제 용접을 해줘. 음. 응. 용접. 이거를 날리면서 끝나겠네. 네. 근데 이거 진짜 뭐 하는 기계냐. 오케게 겁나 궁금하다. 자, 오늘 이렇게 될 거. 용하을 기다려 음. 아이고. 응? 음? 어? 이거만 야, 안닫치는데어닫다기다려 어, 응. 음. <웃음> 아무도 모르겠다. 에 <웃음> 예, 서프라이드 하겠다. 어디가 여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긴. 로프루엘들 좀... <웃음> 잘 돼있은 거네 잘 있어 아 이걸 이나 보자 아 오케이 잘 공정돼있고 자 일단 이걸좀들게요 잠깐만 저게 고정돼있네 아 여기가 위군요 기다려주세요 좀 놔둘게 와, 위로 올라왔다. 음, 이제 이제 다시 다르다. 제대로 닫고 어. 또, 콜로, 콜로, 해로 콜로, 콜이 콜로, 콜로, 콜로, 콜로, 콜로, 콜로, 콜지 자, 선달로 만들 포도 포도 택배다 포도 포도 택배 하고 있다 우리. 그래 우리 포도 택, 택배로 보내는 거야. 음, 신선한. 뭐 오징어마 포도 팔아요. 하늘로 포도 날려드립니다. 야, 풍선 달까 뭔가 안날를것같아 그래 풍선. 풍선하자 뭔가 무섭긴 한데 포도 <웃음> 마시니까 <호동하시니까> 보라색 <웃음> 그래 <웃음> 포도라는 걸 알리는 거야? 응 <웃음> 음. 여러분 이건 포도입니다 <웃음> 야 문이 계속 덜커덩덜커덩 하는데? <웃음> 괜찮아 원래 그래 <웃음> 심하게 그런다? <웃음> 기다려 봐 자, 이제, 잡은 물건을 찾아봅시다. 아 이렇게 날리려고 연처럼? 리연리리는 응. 거잖아. 음 응. 책. 오케이 책. 책책으로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좀 위험하니까 다섯 개로 연결할게요. 어? 잠깐만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 근데 아까부터 계속 불 키우고 계시네. 응? 뭐야? 아 그렇네 응. 자 대충 다 됐네요 자 중력 갑시다와 중력 꺼진다 아 저기야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돼 중력 겹쳐서 만드는거라 아씨다 그리고 이거 또 꺼내고 야 이것도 꺼내고 이제 위에만 좀 꺼야지 근데 이렇게 되면 스위치도 꺼야 되나? 그럴걸? 야꺼 스위치도 꺼아 스위치는 작음하니까뭐 <웃음> 되겠지? 괜찮은 거야? 그럴걸? 이거 책을 고정시키고 얘네 다를 거. 어오야내려놔아돼야내려놔았야 풍선을 뭐. 더 야, 풍선에 풍선 더 넣어. 더 달아. <웃음> 야, 풍선 더 달아. 이 양옆에도 좀더 달아볼래? 오, 어, 야,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자, 갑니다. 예, 아, 야, 좀만 더, 좀만 더 달자. 조금만 더 달자. 뭔가 무거워.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기다려봐 내가 잡 기다려봐 풍선에 더 달게 <웃음> 포도 얘 이건 풍선이 아니라 포도 알갱이들 달아둔거 같아 되게 아주 안전하게 짠. 포도 배송을 하네요 <웃음> 음. 짠 와아.. 밌다 야.. 서로.. 오유유 내가 위험해지는데? 야.. 서바이벌야 물속으로 갑니다.. 응? 음? 야 포도.. 포도 지금.. 야 근데 부서지려나? 부서지려나? 모르겠다.. 에이, 뭐, 상관없지. 씻는 거, 오, 야, 야, 야, 부서지다 야, 뚜껑 열렸다. 와, 에이, 뚜껑 잡아, 열렸다. 나가. 오, 야. <웃음> 기다려, 내가 갈게. 움직이지 마. 야, 포도가 안전하게 몸이잖아. 배송되게 실패했어. <웃음> 포도한 베습니다는안전 베소마스는 이따. 베소마스는 이다베소마스 잠깐만. 응. 어 이따. 뭐야? <웃음> 오, 야, 이쳤어 미안. 미는 이따. 베소는 이따. 베소는 이따. 나소마스는 이따. 베 자다시시다거기왜치고가 아. 아니, 뭐하는 거야. 이 네, 저거 때릴 때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리리 대리, 대리, 오이 싱싱하다, 야. 야 싱싱하다. 머리카락. 싱싱하다. 싱싱하네. 자, 아무튼 오늘은 포도매소는 <웃음> 끝났네요. 사실, 제, 제, 제 주인은 저였습니다. 야, 포 포도하다. <웃음> 아무튼, 끝났네요, 이 말이. 네. 여 보시오. 여기 있어요, 여기. 여보냐. 오신다. 음. 야. 아. 야 포도 결국 죽었어. 아무튼 내말에 끝났습니다. 와. 와. 근데 아. 하나는 날라왔으니까 썸네일은 얘랑 끌려야겠다. 그래. 에, 너 저기에 고정돼있어. 거기에? 예. 이거 투명해줄까? 어 투명하게 해줘. <웃음> 투명. 응? 수영이 좀 이상한데요. <웃음> 응? 알았어. 어, 잠깐만. 뭐야, 어딨지? 아, 여깄다. 그랜스 슬얘 진짜 박진데 오, 여기 신기하다. 야. 응, 뭔가 신기해. 오. 야, 여기 어디냐? 와. 나 날라다니고 있어. 있어. <웃음> 오. 일단 <웃음> 사진 1차 찍었고요. 아이, 뭐야,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 바다에 뭐가 있는데. 어제는 찍었어요. 네. 호잇 에헤헤.